음... 소원이요. 음... 좀 유명해졌으면... 서울에 집이 있었으면 좋겠어 각이. 가게뭐 기회들, 이런 것들이 좀많아졌어 아무래도 로또 당첨이 가장 좋을 것 같네요. 음... 그냥 아무 일이 안 일어났으면 었 좋겠어요. 음... 설거지나 그리고 분리수거 그런 거나 음식물 쓰레기 그런 딱이 더러워졌을 때 닦고 나중에 중학생 그거 옷으로 갈아입거나 할때뭐 마음이 좀 그랬고 도와 많이 도와드려야겠다라고 결심은 했는데 근데 결국은 그렇게. 잘 도와주진 못했어서 좀제 자신이 좀 마음에 안 들었어요 엄마가 죽는 꿈이랑 많이 나오는 거예요. 진짜 이게 오래 살지 않고 그냥 빨리 떠날까 봐좀 걱정이 됐어요. 인생이 망가지는 기분.